측정하러 왔는데요 심 때문에 이기는 결정하는 날인데 더 버린 김계란님도 오셨고 저 <웃음>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들이 저를 진짜 지금 두달 넘는 시간동안 어마무시하게 제 진짜 이 전투력을 상승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집중해서 제 3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think she's gonna totally destroy all her previous PR's It's gonna be 치즈케이크. 그녀는 치즈케이크다. 그녀는 치즈케이크다. 한 2, 3주 전에서 셋이 있다가 아 제가 오늘 몇킬로 정도를 할지 3대 합을 산출을 했더니 이제 미니멈 240, 맥스 260. 옛날에 이제 제가 같이 한 번에 촬영했었던 그 심으뜸씨라고 계신데 두그 분이 이제 190 정도인가? 190? 어, 가소롭다. 보기에 심으뜸씨가 한 마디. 넌 이제 끝났어. 꺼져. 자, 빔밥 20kg 워밍업 시작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심었던. 나 서울대 나왔다고 했지, 내가. 서울대학교 심었던. 나왔던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왔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가면 스쿼트! 쥐어 짜야 돼요. 풀! 어? 복압 더 쥐어 짜야 돼요. 이로서로 업. 그렇죠. 어, 지금처럼. 벨트 차고. Come on! <웃음> 서울대학교 나왔던. 위로 업. 그렇죠. 지금처럼. 몰라요. 더 세게 밀어야 돼두번 밀어야 돼요. 두번 미는 거. 바로 업, 업. 겨자 <놀람> 색깔. 이 노란색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아떰! 언니! 아떰 언니! 위로 업, 업. 그렇죠. 두개 더. 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어, 복합 제가 쩌면서. 가볍다, 가볍다. 지금 딱 그만큼 앉으면 돼요. 항상. Okay, 서 o l d on. Okay, s 빨간색 e r 색 s an auto. You shift y o 미 me that. Do me, do me, do me, do me, do me, do m 버 do me, do me, d 어 쉬는 시간에 하면 좋은 거 없어요? 아, 장미란 선수 스쿼트 하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진짜요? 이미지 트레이닝 해. 진짜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웃음> 싱글랩. 네 하나 할 거예요. 이 힌지 된 상태에서 다리로 바닥, 다리로 바닥 눌러서 나와. 일등 일등. 복압 강하게. 들고 나오시고. 오 미로 업. 오케이 좋아요. 방금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계속. 네. 괜찮았어요? 아 좋았어요. 기분 그... 좋고. 성대 아껴요. 네. 모든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지금. 오케이. 나 이따 지금 대드입 배드...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방송은 저희가 못 지켜. 대 네, 불량 분량 어쩌지? 불량이요? 사실 들은 게 불량이야. 오케이. <웃음> 괜찮다. <웃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알겠어. <웃음> 이거 이거 말고 저거 저거 쓸게. 클립에서 이제 바뀌었네요. 그다 말고 시이터시맨이게 2.5kg짜리 클립. 귀하거든요, 엄청. 2.5kg 원판 대신도 낄수 있어서 이걸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세요 집중하시고. 조이고 꼭 크게. 여기서부터 보합 최대한 많이 잡고 때을때 아예 다뱉지 마세요. 최대한 조금 뱉고. 오케이, 좋아요. 베그레스, 베그레스. 중심 다 잡고 똑같이 복합 잡고 발뼈 누르시고. 우! 야! 발발! 크으!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치도 뭔가 오랜만인 느낌이다. 3일 신적 처음이라서. 3일 신적이 없어요. <웃음> 3일 신적오랜만이다라고 하는구나. Right now focus on opening your ribs to get it warm. 면서 어깨 박아 놓고. <웃음> 근데 흉곽 지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처럼, 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간 자세할 왔다 갔다 때 돼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허리 아치에 대해서 음. 굉장히 이제 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 자세가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저희도 당연히 안 했겠죠 네. 흉추가 안 열린 상태에서 강제로 저희가 꺾으려고 하다 보면 요추 쪽에서 보상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부분 수축해서 요추 중립 만들어놓고 흉추를 최대한 여는 거라서 실제로 해보시면 엉덩이만 뜨지 않으면 어, 허리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세입니다 비세요 들어가듯이 프레스. 하나 야. 좋아요. 좋아요 지금 더 좋아 속도 똑같은 라흠 그렇죠. 어흠 mm -hmm. like 오케이 기울처럼 Good. 천천히 계속 박아놓고 쭉당기고 프레스 어 오케이 mm -hmm. 참고 등더모으 okay. 엉덩이 내리고 타입 그대로 프레스 나이스 nice. 50인가요? 이애가5 어. 2예요아 이게 5 2 5 50 50 50, 50. 50. 호무게라서 뭔가 오, 딱 안정적이었어. 오케이. 50 했던 거 중에 제일 안정적이었어. 어, 지금 이점 어, 좋아요? 좋아요. 응, 코칭도 아, 와봤어, 저기할수 아, 있다? 이제 얘가 진짜 IP10일 거예요. 음. 그럼 이건 자아가 어디에 있어야, 음. 어디 있어야 돼, 벤치할 때? 저는 등등인 것 같아. <웃음> 등등이라 등인 것 같아. <웃음> 등등이소. 맞아, 후면이 잘, 잘 받쳐져야 등...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미끄러습니다미끄러습니다미끄러습니다 두... 오케이.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프레시! 스 넘다. 넘네. 그렇 야! 와! 이 와, 잘했어. 아, 포기하지 않고 밀었서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접 네. 들어갔는데. 아, 재밌네. 나오던 스쿼트 95kg. 벤치 프레스 55kg. 위로 올라가는 서울대학교 나오 나왔던... 그렇오 진짜 미다 올라갈 미쳤다. 때 너무 천천히 예. 안 가도 돼요. 하나만 더. 이야. 오,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와. 이거 원판 꽂아주는 거 되게 어? 시기태요. 나 때문에 지금 세, 남자 세명이 지금 이렇게 <웃음> 힘을 수 있어요. 서울 대학교. 나갔다. 깔끔합니다. 2개 더. 너무 많이 앉지 마시고. 그렇죠. 오 오케이. 시선 오케이. 올라가면서 고개 들지 마시고. 시선 고정. 다줄때까지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고. 해서 1 2 3. 위로. 쭉. 오, 이진. 오버 이렇게 내려놓고. 텐션 주면서 호크. 흡 얘가 계속 위로. 팔로 위로. 팔로 위로. 팔로 계속 발로, 계속 팔로 팔로 팔로. 크로시에. 이렇게 힙 내려놓고. 내려온 때 세게 내려오세요. 응. 서울대학교 나왔던 50kg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거 얘기 안 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1차도. 아 원조 대상! 아 오케이! 이거 하세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웃음> 들려요. 갑니다! 그죠이 상태에 상체 풀리면 안 돼요. 내려가서 호흡할 때도 아, 네, 풀지 네, 마세요. 네.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호흡 크게 하고 다리 최대한 돌리면서 위로 텐션 쭉. 계속 쭉, 아, 쭉 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계속 계속 힙 끝까지 에이, 이렇게 나이스. 내려놓고. 잘해, 잘했어. 1 0 0게1어요 105네? 어? 105였어요? 1 0였어한번더해줘요 1005. Go t <웃음> i l 105였다고? 아 번, 이거, 아, 김결한뺨 때리고 싶다. 뺨때고 싶다. Come on! Come on, fucking g o r l Come on! 안무니아 줘야 돼. 과호볼 뻔했다. 안무니아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거예 아니, 개, 음, 맞는 거 왜둘 사람 다 피하는 거야? 아, 저는 어제 맞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응. 저도 종종 맡아요. 저 화장실을... 살짝, 살짝. 어... 잘 챙기만요. 고 어... 살짝 대면서. 어... 어, 오케이, 됐어. 한번더한번 더, 더.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케이. 올라왔다. 고! 와. 아, 힘이, 힘이 넘친다, 지금 막. 시아린 마, 어! 잡고 삽기! 보합잘 잡아야 돼요. 세, 그래서 세, 앞에서 보합 확실히 잡고, 광배딱 잡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보합 아, 이거 들었다. 고 크게! 마. 쭉! 정면 보면서. 위로 계속. 쭉!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위로! 올라 위로! 올로 위로! 위로! 올 오케이! 나이스!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진제 기대이상 You had a great coach 감사합니다 <웃음> <남성은 웃음> 진짜... 최고 아. 근데 여기가 여, 약간 끝일지 아니면 더하면 더 늘지도 더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300까지는 어, 올해 안에 선배 300까지는 갈수 있어요 일단 심으뜸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뭐여한이 없는 것 같고 심으뜸한테 파워리프팅 할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걸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심으뜸 너 이제 아웃이야 음...